야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메인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가자마자 표를 바로 구매했어요 우리가 1위로 2위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구매해가지고 지금 오늘은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오 여기는 사람이 많네 비디오 비디오 야 아! 아세요래요 예, 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아산 경기장에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K팝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. 우리 거의, 저랑 지금 여기 같이 오신 분들 다 연예인 됐어. 선수 사인한 번만 해주세요! 하나요? 네. 땡큐! 오이다 땡큐, 땡큐. 땡큐, 땡큐. 땡큐. 땡큐. 땡큐. 땡큐. 땡큐. 땡 말라. 자카르타의 유일한 랜드마크 어디 있어? 유일한 랜드마크 <웃음> 건설 불법이에요? <부르바불이요? 웃음> 자카르타는 이렇게 볼게 없답니다. 팔강 경기가 열리는데 늦게 열려가지고 그 전에 쇼핑몰에서 쇼핑을 좀 하고 커피 마시려고 놀러 왔습니다. 수박을 선물로 모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물로 사러 왔어요. 뭐야 자카르타? 자카르. 자카르타 어. 여기 수도 이름이 자카르타여가지고 자카르타 샀대요. 어, 이거 이쁘다. 이거 이쁘지 않아요? 인도네시아. 아 인도네시아 아, 아, 이거 이쁘다. 아 결정장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 캐릭터 너무 귀여워 다다 너무 잘 만들었어. 나중에 굿즈 섞어가지고 인형 살려고요. 이번에 세개 캐릭터 있는데, 새랑 사슴이랑 코프스인데세개다 예뻐요. 카르타는 진짜 관광할 건 없고, 어딜 가나 쇼핑몰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, 무조건 쇼핑몰 안에 스타벅스 있고, 케이 c 있고, 백도날도 있고, 백화점처럼 잘 돼있어요.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, 우리나라보다 쇼핑몰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아까 인도네시아에 커피, 아니, 쇼핑몰, 인도네시에 쇼핑몰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. 그만큼 커피 전문점이 정 많거든요. 얘네가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. 가격대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, 원두 종류가 훨씬 많아요. 지금 여기서도 아메리카노 시켰는데, 한 3,000원 또? 네, 여기 커피가 더맛있어요 어디서든 마셔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, 근데 진짜로 자카르타가 관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제가 알기로 예전에 런닝맨에 나왔던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이 우리나라 사파리처럼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고 진짜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들을 자유롭게 키우는데 거길 그냥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들어가는데 사자가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 그 동물원 조금 유명하고 시내에는 제가 그 보여드렸던 타워 그게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고 관광객을 진짜 볼 수가 없어요. 인도네시아 소울 푸드 레스토랑 날시고랭이랑 음. 미고랭 먹어봤습니다. 음. 인도네시아 오고서 제일 인도네시아 같은 식당이 들어왔어 <웃음> 진짜 개구리의 식당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<웃음> 어, 어, 미구랑이랑 네, 나시무랑은 먹고 싶은데 없어서 <웃음> <멋있어서> 계속 돌아다니다가 <웃음> 이음 나오면 음 빨리 먹어요! 밥이랑 같이 찍 먹게 메뉴 잘 골랐다 <웃음> 나시고랭 인아 와가지고 제대로 된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미고랭이랑 나시고랭 다 남기고 지금 이제 팔강 우즈베이랑 하는 팔강 보려고 축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음식이 그 향신료가 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한국인들 입맛에 좀잘 맞다고 해요 근데 저도 아까 그 미고랭이랑 나시고랭 먹은 거 완전 맛있게 먹었어요 었 진짜 응원하러 갑니다 코리아 <웃음> 안녕